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어린이집 챕터3의 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보러 가시죠 렛츠 끼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여긴 챕터2에 나왔던 그 전보조씨에게 잡혀가는 반발리나 영상이죠 어... 카드키를 줍고 뭐 아직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이제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 내려갑니다잉 오, 어? 내려가지 말래 역시 이런 문구가 있어야 더 재밌죠? 아, 이렇게 챕터3가 시작이 되네 자, 내려갑니다 뭐가 나올까? 어 여기는 남납 나왔던 곳 아니야? 철 구조물 되게 많고 일단 오피라버드 방이 보입니다 가보자 일단 가봐야지 자, 문을 엽시다 자, 뭐가 나올까? 어? 문이 안 열려 안 열려? 뭐야? 어, 뭐야? 트워킹을 주는데?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저기 스팅어 풀린 문이 보였죠 방금? 이 문은 못 들어가고 자 여긴 열릴까? 어, 열린다! 가자! 렛츠 it. 자, 뭐가 나올까요? 아, 천전등이 있어. 자, 죽고, 오, 스팅어플린그리 작은 남납들 쫓아옵니다. 도망가, 도망가. 허, 허, 어떡해. 빨리 도망가. 오, 무서워. 와,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남납들. 음, 옆으로 쫓아온다. 빨리 도망가. 오, 바로 뒤야. 어떻게? 문 열어. 오오아 손전등을 피하는구나 자 영상은 드론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 어, 자금남납 뭐야 아 영상 챕터 3에서 자금남납이 많이 나오네요 어, 카드키를 통해 닫아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하는 주인공 자, 드론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남나! 아, 계속해서 나오네. 계속 닫아줍시다, 문은. 자, 오, 또 나온다. 꺼져! 저리가! 자, 또한번 닫아주고. 오! 스팅어플린! 야, 스팅어플린도 나오네. 오, 징그러워! 문 닫아줘!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어... 오 뭐야 벽지에 괴물이 하나 추가된 것 같은데 새로운 몬스터 약간 이무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 애들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납치된 아이들인가 빨리 빨리 어 뭐야 여기는 약간 엉망진창이된 기차역입니다 오저 뭐야 좋은가봐 벽화에 있던 그 뱀이 헤? 엄청 큰데? 저걸 무슨 소로 잡아? 어!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일런트 스티브 미션 7개 동전을 찾아라는 것 같죠? 헤? 아 침묵의 스티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분위기가 되게 무상하다 오케이 찾았고 나머지 나머지 동전 빨리 오케이 자 몇개 안 남았죠? 자 이제 마지막 오케이 저기있다 아니 왼쪽에 있잖아 저거 뭐야 에 뒤를 보지 말래요 이제. 쓰러진 반발리나? 총을 맞았는데요? 아닌가? 뭔가 뚫렸어 남나비 찐렀나 자꾸 뒤를 보지 말래. 뒤 어. 오! 오 쉣! 오! 뭐야! 오, 챕터 3 보스! 오! 와! 챕터 3 보스는 뱀인가 보네요? 침묵의 스티브. 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은 굿허기님의 영상입니다. 어, 아까랑 뭐 똑같은 엘리베이터죠? 일단은 계속 두리번 두리번 하는 주인공. 내려갑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이번엔. 자, 오, 여기는. 반반, 전보조씨, 남나배분 이렇게 친절하게 이동 경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친절한 게임이. 자, 남나베 문. 자, 또 보라색 문. 오, 저건 뭐야? 오, 새로운 몬스터인데? 처음 봅니다. 아마 챕터 3의 몬스터로 보이죠? 누르지 말라고 써있네. 근데 이런 건꼭 눌러봐야죠. <웃음> 자, 기다리지 말고 눌러. 눌러. 과연 뭐가 나올까? 자, 버튼을 누른 주인공. 과연 일단 보라색 선이 있죠. 오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에일리언 같아. 생긴 게. 오 문을 닫습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아 이게 챕터 3의 몬스터. 오 어, 약간 에일리언을 닮은 몬스터입니다. 와. 오좀 어, 징그러웠어. 오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약간 보라돌이 자, 다시 보라돌이 만나러 갑니다. 약간 남나비랑 비슷한 색깔이네. 오, 좀 깜짝 놀랐어. 약간. 자, 여기에서 방금 나왔죠? 자, 누르지 말라고 하고 버튼 누르고 바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나온다. 나온다. 런. 도망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지신공이 너무 느린데? 오케이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 자 쫓아옵니다 다시 렛츠고 뭐야 뭐야 응? 누르지도 않는데 방금 쫓아오지 않았어? 어, 뭐야 뭐야 맵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 일단 숨습니다 갑자기 숨는 주인공 어, 뭐야? 또 동프레스 버튼이 있어 어? 어떤 이상한 방으로 왔습니다? 그랜드홀 오 슬로우셀린 부엌 그랜드홀로 갑니다 오, 여기또 새로운 맵이죠? 키즈존 자, 직진해. 출구야. 이제 출구가 이렇게 대놓고 써있나? 오 뭐, 일단 들어가는 주인공. 좋아요, 꾹. 뭐, 일단 가라는 대로 가지 않죠, 주인공이. 어, 위에 뭐가 있습니다? 오, 뭐야. 반발리나. 오, 하이. 갑자기 있네. 뭐, 뭐, 뭐 어쩌라고. 따라오라고? 하이 주 인사를 인 하죠 주인공 일단 슬로우셀린 방으로 들어온 주인공 자 뭐가 딱히 없죠 자 올라갑니다 그곳엔 뭐가 있을지 오! 통로가 있, 아 아까 아까 위로 올라왔던 반발리나 나왔던 그 계단 여기 뭐가 있었죠? 오! 문이 있어 오 뭐야 뭐야 저 뭐야? 오 남남이다. 되게 커졌죠? 어 주인공을 다행히 못 보고 지나치는 남남. 짠 빨리 보 열어. 어, 뭐야? 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걸어가는 중공 설마 남남이 여기는거 아니지? 아 저기로 지나갔어. 오오오오오오 눈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벽을 오또 지나간다 되게 크기가 진짜 크다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우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